그옹알오마말 같은 거 뭐랄까 응. 이렇게 저 너한테 허도보여이런게중요 엄마나 아빠랑 같이 있는게 네. 엄마는 이렇게 달래는거보다 이제 같이 누워있고 이랬 엄마 엄마 이럴 때도 있고 네네네네네 아, 지금 네네네 지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오늘 그, 치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미팅인데 네. 이게 이후에 이제 제가 지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시켜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우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네. 그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전체적인 치료 과정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데 네. 예, 지우가 36개월 이제 넘은 아이예요. 3 6개월 여기서 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예. 제가 지금 36개월이 넘으면은, 이제, 예. 치료율이 쭉, 쭉,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예. 이제, 그, 그 어, 65% 이상 정도. 이거는 이제, 그냥 조,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아이가 정상 수준으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에요. 예. 기준인데 근데 사실 65%도 굉장히 높은 기준력이 많은데, 네. 근데 뭐, 자기 아이가 나오면 높은 거고, 자기 아이가 안 나오면 안 낮은 거지, 뭐.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65%가 됐느냐, 안 되냐는 사실 뭐에 달려있냐면, 두 가지 달려있는데, 하나가 지적인 손상이 가 있는지 아닌지, 지적인 손상은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계속 퇴혈하기 때문에, 대내 피지의 손상까지 가요. 그래갖고, 일정 시점이 되면, 아무리 좋아져도 지능이 회복이 안되버리면애들그다음에 네. 자폐 성향이 좋아도, 좋아져도 지적장애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치유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네, 네. 지적인 손상이 가 있느냐 안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빠르게 퇴행한 애들이면 지적인 손상이 가 있는데 내가좀 네. 느리게 퇴행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 그때 네, 네. 이제 엄마한테 히스토리 들었던 거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지금 아빠, 게임 개발자, 어느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둘 네. 같이. 네. 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유튜브에, 지우 예? 네. 영상들 보니까, 애가, 지희를에도 잠깐 보니까, 지적인 손상이 뚜렷하게 한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 네. 애가 지시에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보니까, 네. 예? 애가 학습을 났다 그... 해내더라고, 보니까. 아, 예? 네. 보니까, 지적인 손상이 간 거를 보이지는 않아요 응?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 65% 안에 들 거냐 안들 거냐 우리가 가늠할 때 제일 큰 기준이 지적인 손상이 갔냐 안 갔냐 태행을 네. 하면서 근데 네. 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언어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예요 네. 만약에 얘가 말이 네. 말이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네. 흉내를 낸다 그러면 두 네. 가지가 만족하면 네. 제가 여기 65% 치료율이라고 얘기 써놨지만 네. 치료될 거예요, 치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지까지는 냉정히 말하면 이제 외교 수준에서 옹호하기는 나오지만 외교 같이 나오죠, 그죠 의미 네. 있는 발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퇴행 전에도 얘가 퇴행 어? 전에도 어, 발화가 없었던 애고, 그죠? 네. 지금까지도 이제 발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찝찝해요, 이게 찝찝해. 요 그래서 제가. 진짜 65% 정도라는 치료율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 안에 들 것인가, 안들 것이냐, 이걸 갖다 지금 이렇게 딱 잘라 말을 갖다 못 하겠어요. 응? 그래서 하면서 경과를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 애가 지금 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언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 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진짜로 제가 여기 집하고 같이 이렇게 어쩌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콜라보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할 생각을 한게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 지희한테 음. 엄마가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어 저희가 몇몇 개만 더 안내를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고, 음. 제가 한약이나 이런 면역적인 도움을 해드리면, 음. 어, 얘가 언어 욕구가 있다라면 언어가 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갖고,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화관을 할수 없지만은, 음. 그럼 요 과정이 대체로, 어 언제 정도의 평가가 될 거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네. 상당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네. 이 한약이 들어가고 면역 요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 내약은 근본적으로 속 속도, 속도 차이가 있게 좋아져요. 근본적으로 네. 달라져요 애가 네. 네. 한약이 맞아 떨어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까지 필요하면 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획득이 되거든. 그거는, 음. 그가니 어, 겉봐서는, 어, 제가 좌평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 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면은, 6개월도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 제서한 3개월, 그서 6개월 살면은 거기까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그 사이에 과연 언어가 출현할 것이냐. 네? 발화 자체가, 갑자기, 또 이렇게 엄마, 또 아빠또 이게 출연할 것이냐가 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상태가 한 6개월 정도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언어가 출연한다 그러면, 어, 얘는 일반 학교 갈 거야. 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되도록 발화가 안 된다 그러면 확률이 좀 일반, 학교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지지만, 일반 학교가 확률은 떨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1년 정도, 어, 니면 충분히, 응? 어, 언어가 된다면 언어가 나오는 데까지, 아니면은 언어가 안된되면은 응? 어느 정도까지 얘가 호전될 수 있겠다를 실제로, 공유하고, 이렇게, 목표치에 다달, 다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런 데는 치료 과정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얘기했지만, 1년 반에서 한 2년? 2년 정도까지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면역요법을 통해서 많이 좋아져도, 한 2년 정도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이,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협력적으로 했을 때에 엄마 혼자 노력하는 거 말고 음. 한 1년 정도만 같이 노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지금 같이 많이 좋아진다면 엄마가 지금 같이 하고 는 정도만 해도 음. 막 무리 없이 학교가고 그랬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지금 생각에는 뭐 6대4, 7대3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만 뭐 저도 이해가 음. 어? 어 아까 말했듯이 언어가 네. 나올 수 있도록 응? 더 엄마도 노력하고 네. 저도 노력하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네. 지유한테 더 예, 쏟아붓도록 할게요. 네그렇습니다 어, 네. 어, 네. 이렇게 하면서 아, 네. 경과 한번 보고도록 할게요. 2주 이, 이 정도는 지금부터 한 2주에 한번 정도만 네. 그 이렇게, 요, 녹화하는 미팅 2주 정도에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엄마가 이제 변화 가좀 그, 그, 그, 꼼꼼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예, 예. 그래갖고 저한테 이렇게, 그, 그, 그, 그, 이제 이, 이,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고, 네, 예?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시면 되는거예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어, 세부적인 도움들을 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